다름 아닌 김종인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적이고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협박을 한 사람 그 저격수가 다름 아닌 이준석이 아니고 그 누구겠습니까? 지난 3일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을 달래기 위해서 울산으로 급거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싸안고 포옹하는 동안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한편의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드라마 한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포용력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지 가슴 한구석에 깊은 탄식과 허탈감을 느낀 사람이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당무를 거부하면서 첫째, 윤회관들의 인사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당무 거부가 김종일을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 이수정 교수를 선대위원장에 선출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 번째 항목 김종인을 원톱으로 선대위원장직에 앉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애초에 이준석에게는 별로 중요할 것이 없는 곁가지들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자극이 되고 용기를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뒤를 봐줄 김종인만 들어온다면 김종인이 모든 실권을 지고 흔들 수 있도록 짜놓은 틀이 만들어만 진다면 이준석 자신의 입지는 보장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윤회관이든 이수정 교수든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준석은 요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아주 여유 만만해 보이는데 다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이 있는 한 이준석이 그토록 원하던 매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종로 보궐선거에 자신의 공천을 받는 것쯤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준석으로서는 이 어찌 화색이 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윤회관이 있든 말든 이수정 교수가 들어오든 나가든 이제 그들은 이준석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그만한 당내 및 선거 이후까지의 보장을 받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쯤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의 도움을 받고는 싶으나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지분 등의 보장을 요구하는 김종인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나갈 결심을 한때 했었던 그 이유도 다름 아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선택하는 데 대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배제하고 김병준 체제로 가려는 모양새가 어느 정도 굳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이준석이 이판사판이다고 판을 흔든 것입니다.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전화도 끊어놓은 채 며칠째 보이지 않는 이 초유의 사태는 곧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선거 자체를 망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야말로 극한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준석이란 사람은 무관의 당대표 당내 지지 기반이 일도 없는 당대표로서 향후 자신이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가기 위해서라도 김종인을 무조건 끌어들여야 했지만 이것이 말대로 되지 않자 자살권을 넣어서라도 판을 흔들어 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캠프는 위기감에 쌓이게 되고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윤 후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은 자신이 쉬게 된 대선 선거판에서 국회의원들 내지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사람들 모두를 자기 앞에 줄세워야 한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만한 권한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준석은 김종인에게 줄서게 될 인사들을 자신의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윤호 후 입장을 아무리 곱게 포장하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선거를 망치지 않으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준석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공격수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윤핵관을 공격했지만 실은 윤석열을 직접 지목해서 공격한 것에 다름 아닌 셈이고 그 타깃은 윤핵관이 아닌 바로 윤석열의 지지율 떨어뜨리기였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김종인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적이고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협박을 한 사람 그 저격수가 다름 아닌 이준석이 아니고 그 누구겠습니까? 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그가 저지른 당무 거부 및 잠수라는 특이한 공격 방법은 어쩌면 정당 역사상 단한 번도 기록된 바가 없는 가장 비열한 공격이 아니었겠나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축구에서 일부러 자살골을 넣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팀을 공격한 예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 이준석의 공격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정치란 이렇게 비정하고 비겁한 것인지 이렇게까지 해서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인지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준석은 이번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승리자로 등극했고 사람들은 그의 승리만 기억하고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비겁한 방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승자가 만약 이준석과 김종인이라면 그렇다면 패자는 누구겠습니까? 소위 김종인이 들어옴으로써 향후에 공천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게 된 소위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지칭한 윤캠프 인사들과 김병준 선대 공동위원장,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김한길 같은 기존의 윤캠프의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윤석열 후보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킬 능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자신이 깽판을 치면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떨어지게 할수 있다는 그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준석에게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는 극찬까지 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들으면서 그만 오만 속이 다 뒤집어진 사람이 어찌 저뿐이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식까지 늘 염두에 두고 잊어서는 안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이재명을 공격할 폭탄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폭 공격에 위협도 할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잊어서는안 됩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들은 첫째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지 여부와 함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재명을 꼽는 사람들의 추이 역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끔은 이재명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50%를 항상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0%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표를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초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안철수발 위기가 한 차례 찾아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지지표를 다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박빙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8에서 10%를 초과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그야말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흡수하거나 단일화를 해야만 하는데 그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만큼 사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감정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점잖게 말을 하고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인데 김종인만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특정 인사에 대한 집요한 증오심을 표출해온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김종인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은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준석 또한 안철수에 대한 반감으로 말하자면 김종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을 사람인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 그것이 가져올 위기는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결정적인 순간 안철수를 몰아세워서 과거에 늘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에게 최악의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대선 완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그렇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이것이 윤 후보 앞에 드이온 유일한 검은 먹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를 코앞에 둔 내년 1월 말 2월 초에 찾아올 김종인 이준석발 제2의 윤 후보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충언을 드린다면 만약 이런 순간이 오면 일생일대의 결심을 해야 한다 안철수를 품고 김종인과 이준석 그두 사람을 내쳐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생적사 사직생의 자세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 둘을 내치면 선거판이 깨지고 싸운 모든 판세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읍참 마속의 자세로 버릴 것은 버려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